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4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안돼도 핸드폰에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어플을 실행하신 후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합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옵션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밑으로 내리면은 나중에 방송하도록 예약이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후 예약할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화면 맨 위로 가서 실시간 방송 제목을 씁니다 그리고 아동용이 아닌지 선택하시고 맨 하단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실시간 방송 예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설정이 다 됐으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 아니라 완료를 누르셔야 됩니다 핸드폰 바탕화면을 나가서 모두 닫기를 눌러서 어플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볼리로 보시다가 실시간 방송할 날짜와 시간이 됐을 때 유튜브 어플을 실행하시고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하세요. 맨 상단에 예약 아이콘에 숫자 1이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핸드폰으로 예약된 실시간 스트리밍이 보이고요. 클릭해서 맨 아래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가로모드로 할건지 세로모드로 할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로모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그럼 컴퓨터로 실시간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왔고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컴퓨터에서 아주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1 0 0 0명이 안돼도 실시간 방송은 핸드폰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